우리 현장에 있는 덕민 아웃 한게 있나? 아, 제가 중학교 때 팬지 아니었겠습니까? 팬지가 뭔데? 팬지가 바로 팬 G O D. 저는 G O D <웃음> 팬클럽까지 가입했던 아, 진짜 덕후였어요. 이렇게 나 덕후요, 나 덕후요 하고 이덕민 아웃하는 분들이 굉장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더덕후처럼 이 덕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사랑받는 이유는 모두 우리 덕후님들 덕분입니다. 보덕님들 사랑해요 <웃음> 이덕밍 아웃뿐 아니라 이성 정체성에 대한 커밍 아웃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대중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자랑스럽게 자기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밝히고 또 성공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존경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성전한 남성 랭킹 10을 준비했습니다 어머 나 좋아 나도 너무 봐요. 좋아 빨리 봐 보노는 세계적인 스타 커플 셰어와 소니 보노의 예동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자보다 여자에 더 끌렸던 그는 사춘기 시절 정체성의 혼란을 아, 겪게 되고 결국 2009년 I'm 성전환 I'm 수술을 I'm 택하였는데요 I'm 현재 배우와 I'm 가수, 가수 토크쇼 출연 I'm 등으로 I'm 활동하고 I'm 있습니다 I'm 성전환 수술 전 그는 하이디 크리거라는 I'm 이름의 I'm 독일 투포안 선수였습니다 1986년 유럽 투포안 챔피언으로 등극하기도 했지요 조금 오싹한 사실은 본래 그는 동성애자가 아니었으며, 성 정체성 혼란을 갖는 사람도 아니었다는 점인데요. 선수 생활 당시 지나친 스테로이드 복용이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본명 킴벌리 앤 셀런스는 본래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26세 때인 2005년에 성전환 수술을 받고 트랜스 남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트리스젠더와 건강관리에 대한 연설 및 강연을 하고 다닙니다. 새 아이를 낳은 엄마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 토마스 비티. 그는 세계 최초로 남자가 임신을 해서 사제가 됐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사연이 있는데요. 아내가 자궁 적출 수술을 받고 불임이 되자 자신이 출산을 결심해 세명의 자녀를 만든 것이죠. 본명을 로코 카이아토스, 카타스트로피라는 이름으로 더잘 알려져 있으며 미국에서 힙합 가슴이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힙합 장르에서 처음 트랜스젠더임을 알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가수입니다. 그는 트랜스젠더라는 정체성을 자신의 음악 작업에 불어넣는다고 합니다. 어, 정말 이분들 다들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건 기본이고 성공까지 했다는 거 아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쉽지 음. 않지. 쉽지 않은 인들이 정말 많을 텐데 수분이 떠나서 음. 정말 인정합니다 음. 그럼 외모로 더더욱 칭찬받을 랭킹 함께 또 확인해 보실까요. 다음께 Here we go! 1979년 캐나다에서 태어난 그는 메이저 음반사와 계약한 록밴드 죠 성전환 사실을 공개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본인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새살 무렵이었을 때 이미 성 정체성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에 가깝다는 것을 자각했다고 합니다. 그는 먼저 레즈비언으로 살다가 이후에 자신이 사실 레즈비언이 아닌 트랜스젠더임을 밝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코미디언 이안 하비 마이크 하나에 의존해 말로써 사람을 웃기는 스탠드업 코미디를 구사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주로 자신의 성전환을 소재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3위 로렌 카메론 로렌 카메론의 작품들은 주로 성전환자와 여성 동성애자의 누드 사진입니다. 그는 트랜스젠더의 몸을 소재로 피사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가 발간한 누드 사진집에는 본인이 여자에서 남자로 성전환하는 경험이 정나라하게 담겨있다고 합니다. 펑엔젤은 미국의 포르노배우였고 현재 성인영화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7년 성인비디오 어워드에서 올해의 성전환 배우로 선정되기까지 했다는데요. 그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들 사이에서 우상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성전환, 남성랭킹 1위! 그 매력에, 어, 빠듯이 준비 는누됐어요 고! 과거 독일의 여자 장대높이뛰기 선수였으나 현재는 성전환 수술을 받고 남성이 된 트랜스 남성입니다. 2008년 그는 발리안이라는 남자 이름으로 개명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자신이 남자가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현재 패션 잡지 남성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성전환, 남성 랭킹을 알아보았는데요. 좀 우리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고 좀 때로는 좀 충격적이기도 한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일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사회적 차별과 갈등 속에서 성전환을 쓸수 있는 정말 많은 내적 갈등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외모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적의 강함까지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 어, 그 겉은 이미 강하니까 어, 내적을 좀 강하게 해야 돼. 네. 음. 그럼 우리 또 고다코의 랭킹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그때까지 질답가세요. 이거 뭔데? 이거 메가블록이 코코코코코코를 다 진짜 아니다. 하나. 진정 진정 진정. 왜 이거 뭐 이거인데? 조금만 진정하고. 자 여러분 페이스북 짤티비에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열렬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메가블록. 콜 오브 듀티를 드립니다. 진짜? 네! 신동 이 댓글만 달면 준다고! 네. 달면 네. 바로, 바로! 나도 같이 가자!